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스케치 도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능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누르면 안에 다섯 개의 서브 명령어가 들어있습니다. 프로젝트 지오메트리부터 프로젝트 dwg 지오메트리까지 다섯 개가 있는데 다섯 개의 공이 아주 자주 사용됩니다. 특히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3D 모델링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이 필수적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진행을 해보죠 이 프로젝트란 말이 공이 들어옵니다 똑같이 프로젝트나 용어가 사용되는데 그럼 프로젝트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투영한다는 뜻입니다 투영한다는 얘기는 빌려온다 가져온다 내가 필요해서 맞죠? 그렇죠? 현재 작업 중인 스케치면으로 가져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프로젝트 기능은 2DS도 쓰고 3DS도 씁니다 2D 배우는 거니까 지금 당장은 2D 내가 작업하고 있는 스케치 면으로 스케치 평면으로 그죠 뭔가를 가져온다 빌려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실습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프로젝트 지오메트리라는것 요소 투영, 요소 변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가운데 있는 보라색 면에 스케치하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이 모서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모서리 선택하고 프로젝트 지오메트리 하면 이 빨간 선이 지금 작업하고 있는 스케치 평면으로 이렇게 투영되어 옵니다 투영되어 오면 노란색이, 노란색입니다 이노란색 노란색 알죠? 그렇죠? 자 그리고 프로젝트 컷 엣지라고 보이시죠 그건 뭐냐면 교선입니다 교선 교선이 양성 교차되는 선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평면을 잡고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미 면을 하나 잡고 들어간다는 얘기죠. 스케치하러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러면 나머지 옆, 옆에 있는 이런 3D 면을 잡고 프로젝트 커댈지 하면 스케치 평면과 3D 영상의 면이 교차단의 위치에 선이 구해지는 겁니다. 교선. 교점은 안 됩니다. 교선만 돼요. 자, 프로젝트 플랫 패턴이랑서 뭐냐면 이 판검 영상입니다. 판검 영상에서 모서리를 전개시키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니다 그리고, 프로젝터 2 3D 스케치라고 있죠. 형상면에, 그러니까 면 잡고 스케치하러 들어간 다음에 그 스케치 환경 내에서 그려놓은 스케치 요소를 3차원 형상에다 바로 투영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터 DWG 지오메트리랑선 나중에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 회사에서 기존에 2D 도면들이 많이 있겠죠. 그거를 3D 형상화 시키고 싶을 때, 다시, 스케치부터 작도하는 게 저는 추천을 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빨리 3D 모델링화 시키고 싶다 그럴 때는 2D 스케치 그러니까 AutoCAD DWG 파일을 인벤트로 불러온 다음에 그걸 가지고 3D 모델링화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DWG 파일이 배경 그림처럼 밑에 깔리겠죠 거기서 필요한 지오메트리를 투영해 올때 쓰는 기능이 프로젝트 DWG 지오메트리 기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우자는 고하 것은 이 앞에 네 가지 배울 겁니다. 나중에 제가 3D 모델링에서 이 CAD 파일을 가지고 3차원 형상으로 변환시키는 모델링 하는 과정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제 파일은 마우스 오른쪽 하이프링크 열기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수업자료 있죠? 수업자료, 스케치 있죠? 스케치 리절단에 들어가면 거기 간단히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요게 파일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 지오메트리 요 파일을 열면 되는 겁니다. 저는 이미 열려 있으니까 한번 보죠. 자 요거 설명하기 전에 요. 일단 스케치 단계에서 한번 보죠. 파일, 뉴, 스탠다드에서 보겠습니다. 자 S키 누르고요. XY면 잡고 들어오죠. 어, 사각형을 하나 완전 정리해 보겠습니다. D, 여기 한50 할까요? 위 이쪽에 30 정도 주죠. 그럼 완전히 있죠빠진나오죠 빠져나온 빠진 다음에, 자, 똑같이 S키 누르시고, XY평면 잡고 들어오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이 스케치는, 보고 있이 스케치는 어디에 들어있는 거죠? 스케치 1에 들어있는 거죠. 스케치 2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쵸? 그렇죠? 그럼 스케치 2에 들어있는 거랑, 어떤, 그쵸? 그렇죠? 뭐, 뭔가 구속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자, 보겠습니다. 사각형을 여기다 하나 그리죠. 그런 다음에 치수를이 모서리 잡고 이 모서리 잡으면 이렇게 잡히나요? 안 잡힙니다. 안 잡혀요. 왜? 이스케치나이 선은 현재 스케치 2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스케치 1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스케치에 있는 거기 때문에 부속관계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필요한 요소를 현재 작업하고 있는 스케치로 빌려오면 됩니다. 그럴 때 쓰는 것이 프로젝트 기능입니다. 자, 선. 찍어볼까요? 여기 점도 찍을 수 있습니다. 점. 그렇죠? 오케이 하죠? 그러면, 어? 뭔가 안 보입니다. 자, 스케치 를 한번 꺼보죠. 가시성을 꺼버리겠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비지빌리티 쉽게 하는 방법은 마우스 오른쪽, V키 누르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이런 빌려온 요소들이 보이죠? 빌려온 요소들은 노란색으로 보입니다. 노란색. 그리고 FR키 눌러보시죠? 이런 기호 보이시죠? 이런 기호가 의미가 뭐냐면, 프로젝션. 투영해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스케치 들어오면 원점이 하나 자동으로 투영되어오죠 그래서 그렇죠? 원점 같은 경우에도 해당 스케치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오리진 안에 들어있는 거죠 오리진에 있는 거를 해당 스케치로 투영해왔다 자동으로 투영해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필요에 의해서 보조선으로 변경한다든지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치수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기약 치수구석을매개하는 겁니다 그렇죠 얘랑 얘랑, 이런 식으로, 오, 이런 식으로 매기 가는 겁니다. 어, 원을 그릴 때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이 점이 없다, 그러면, 그쵸? 마우스 오른쪽 V, 여기에 투영된 요소가 없다. 그러면, 원, 점 일치를 잡을 수 있을까요? 이 점이랑, 이 점이랑, 이 점이랑, 고속를 잡을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션, 이 점을 하나, 요소 변화를 하고요. 다 됐으면, 오케이. 하고 컨트롤 마우스 오른쪽 해 볼까요? 일치 구속을 걸면 되겠죠. 코인시던트 하시고 2점 찍고 2점 찍고. 요 과정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오케이. 그러니까 다른 스케치에 있는 요소를 현재 작업 중인 스케치 평면으로 가져와서 이런 구속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 치수 구속이라든지 기하학적인 구속. 맞죠? 그렇죠? 자, 피니시하죠? 자, 요 예제 가지고 한번 보자. 만약에 제가 윗면에다 스케치하러 들어오겠습니다 공면에다가는 바로 2D 스케치 할 수가 없습니다 평면에만 가능합니다 자, s키 누르고요 윗면 잡고 들어오죠 그럼 원점이 자동으로 하나 투영되어 온 겁니다 이게 왜 투영되어 오죠 둘의 애플리케이션 옵션에 스케치 해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동으로 투영하겠다 뭐 파트 오리진 원점 오리진의 원점을 투영해 오겠다 이렇게 체크되어 있어서 그런겁니다자 지금 작업하고 있는 평면으로 왔는데면접관한 들어왔는데 이 밑에 있는 원하고 똑같은 원을 그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원 그리면 되지. 원 그릴게요. 원 그려 가지고 얘 치수하고 똑같이 잡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럼 뭐 치수 주면 되지? 아, 죄송합니다. 자, 예스키. 치수 줘 가지고 똑같이 만들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한번 0으로해 볼게요. 그럼 밑에 것도 100이고 이 치수 스케치도 100입니다.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죠. 그렇지 않 빠져나와서 만약에 어, 익수로 되어 있죠. 이 스케치 값을 제가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120 이렇게 변경을 하면 같이 등달아 변경이 될까요? 변경이 안됩니다. 왜죠? 이 하고 저 하고는 완전히 다른 스케치입니다. 다른 스케치예요. 그럼 만약에 같이 변경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뭔가 이 요소 이 스케치, 이 스케치랑 또는... 스케치가 많이 꺼져있다 그러면 이 요소 있죠. 이 모서리랑 뭔가 연관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연관계를. 자, 그럴 때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프로젝션. 이 모서리를 찍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작업 중인 스케치 평면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자, 일단 가져오고 똑같은 크기다 그러면 이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무슨 얘기냐. 자, 예스. 피니시 한 다음에 요거 스케치 한번 배우로 바꿔보겠습니다. 바꾸고 빠져나온 다음에요. 하면 어떻게 되니요 얘도 거기도 같이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옆으로 이렇 눌러보면 이 프로젝트 한다는 의미는 연관관계를 원천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원본이 바뀌면 같이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F9 해제하고요. 만약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옵셋 같은 걸 이용해서 크기를 줄인다든지,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선원 보조선으로 바꿔야겠죠. 그 다음에 치수를 이용하셔가지고 얘랑 얘랑 치수관계를 맺는다고 치면 이이 이 크기가 바뀌면 얘도 동달아 같이 바뀌게 되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소시에이티비 설계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관관계를 가져야겠죠. 히스토리를 가진다는 얘기는 부모가 바뀌면 밑에 자식들도 같이 바뀌게끔 설계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그러면 나중에 따로따로 수정해야 되니까 시간이 따따블로 걸리는 겁니다. 이런 개념을 여러분이 파악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우죠? 아니면, 자, 탑에서 한번 볼까요? 이런 선 있죠? 이런 선을 미리 잡고 프로젝션을 하셔도 되고, 그렇죠? 하셔도 되고, 또는 이 명령어를 수행한 다음에, 자, 이렇게 명령어 있죠? 한번 누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찍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점은 될까요? 점은 안 됩니다. 점은 안 돼요. 선을 가져오면 결국은 거점이 오는 거니까, 선을 가져오면, 이 선을 가져오면 이 선이 되어 있죠? 끝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따로 점만을, 점만 딱 프로젝션 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선을 가져온 다음에 선의 점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인벤트의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런 거. 사실은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요런 게있고요또 하나, 뭐죠. 어떤 면을 잡고 들어오면, 스케치하 들어오면, 다른, 뭐, 사람이 한거 보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투영되어 오던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 그거는 왜 그럴까요? 툴의 애플리케이션 옵션에 세 번째 체크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동으로 프로젝션 엣지 하겠다. 엣지를 투영하겠다. 자, 이면, 예스 yes 누르고요. 아니면 이면에서 왼쪽 스케치 또는 오른쪽 스케치 또는 예스키 yes 누르고 면차고 들어온 거나 똑같습니다. 자, 들어오면 자동으로 어떻습니까? 이렇게 모서리가 투영되어 옵니다. 모리가자 근데 이게 켜져 있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이렇게 착각을 하세요 무슨 얘기냐 3D 모델링에서 평면을 하나 만들어보죠 윗면 찍고요 드래그해서 약간 위로 올린 다음에 보겠습니다 네, 요거는 지워버리고요 아까 전에는 이 면을 잡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3D 영상의 면을 잡고 들어와서 그런 거고 만약에 떨어져 있는 이런 평면을 잡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이 모서리가 자동으로 투영되어 올까요 그렇진 않겠죠. 그렇진 않은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요? 찍고 모서리를 찍어도 되지만 면을 찍으면 면이 가지고 있는 모든 모서리가 이렇게 투영되어 옵니다. 그렇죠? 면을 찍으면 모든 모서리가 투영되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스케치 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에 있는 것만 이런 식으로 투영되어 오느냐? 아닙니다. 위에 있던 아래에 있던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평면으로 투영되어 온다. 그럼 투영할 때 어떻게 투영되어 온다? 수직으로, 직각으로 투영되어 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런 식으로, 어피스닥에 이렇게 어피스닥에 투영되어 오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이 평면 있죠. 이 평면, 이 평면에 무슨 방향으로, 노말 방향으로,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자, 수직 방향으로, 직각입니다. 직각,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투영되어 온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필요한 요소를 작업 평면으로, 요소변환는요소투영 프로젝터 지오메트입니다. 상당 자주 쓰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교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요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죠. 자, 다 지워버리고요. 딜리트. 면을 하나 만들어보죠. 이면 찍고요. 밑으로 쭉 내려보겠습니다. 오케이. 자이 면의 크기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면이랑 우선 무한평면이에요. 사실은 무한평면. 그러니까 면이 뭐, 작네, 커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크기를 키울 수도 있지만은, 자, 시각적인 효과일 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면이랑 우선 무한평면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S키 누르고 이면 잡고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평면을 하나 잡고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미 면이 하나 선택됐다는 뜻이죠. 그런 다음에, 요거, 프로젝트 커대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동으로 이 평면하고 교차되는 3D 영상의 모, 모서리들이, 그죠? 교수선들이 자동으로 보여집니다 자동으로. 이거 선택, 어, 떤 거는 뭐 가져오고 어떤 거안 가져오고 이렇게 할수 있느냐? 그게 안 됩니다. 그리고, 어, 지울려는데잘안 지워져요. 그러면 요 스케치 눌러보시죠. 요거 있죠? 딜리트 키 지우시면 됩니다. 그죠? 렇 어, 요거 해볼까요? 이렇게 찍으면, 어, 찍으면 투영돼 오겠죠 자, 사실은 속에 있는 겁니다 속에 이거 와이어로 보시면 보실 수 있어요 이런거 단축키 지정하는거 앞에서 눈누이 설명드렸어요 눌러보면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서 간단하게 이렇게 딜리트 키로 지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개 있나요 자, 딜리트 다시 jdwith edge로 하죠 자 그러면 얘 하는데 뭐 특정 면만 탁 잡고 할수 있느냐 그렇게 안됩니다 얘는 무조건 모든 교선이 다 구해지는 거예요 교차되는 선, 평면하고 공면의 교차되는 위치에 교선이 구해지는 겁니다. 이것도 좀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작업들을 언제 많이 하시냐면 여러분이 3D 모델링 하시다 보면 보강대 작업하실 때 상당히 많이 합니다. 어디 있죠? 립 작업할 때요. 자, 뭐죠?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보강대를 세우고 싶어요. 자 면을 잘 봐야겠죠. 이 면이 되겠습니다. S 하고 여기 에 이렇게 보강대를 세우고 싶어요. 그런데 치수를 기입하다 보니까 아 여기, 그렇죠? 이 모서리 다시는 보강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서리하고 반드시 붙일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보강대 작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정확하게 치수를 기입하고 싶어 가지고 이 모서리에 정확히 붙이고 싶어요. 끝점을 갖다 대면 이렇게 다시는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투영됩니다. 그렇죠 근데 요 선을 강제로 구하고 싶어요 자 그럴 때 쓰는 것이 커대치 한번만 찍어주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커대치다 구해집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뭐죠 싹다 오죠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왜냐 하다 보면 이렇게 하면 이쪽 가운 안에 있는 선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씩은 3D 영상이 안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라면 차라리 다 선택하고 한꺼번에 보조선으로 변경하든지 아니면 와이어 방식으로 보시면 아, 속에 지금 실선인지 점선인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죠? 등에는 이런 선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이렇게 단축키 지정해놓고 와이어로 바꾸고 다시 이 d 모드로 본 다음에 큐큐브 보고 라인으로 이렇게 선을 그리는 거죠 그런 다음에 D를 이용해서 위에 이점이랑 이런 식으로 구석을 잡으면 완전하게 구속을 잡아갈 수 있겠죠. 그렇죠? 이 점이랑 이 점이랑 이런 식으로 잡으면 됩니다. 자, 빠져나온 다음에 얘를 이용해서 립 공항대를 세우는 거죠. 스케치 평면에 지금 평야에 가야 되니까 요거로 하셔야 됩니다. 자, 프로파일 잡혔고요 크기가 너무 커서 그럴 수 있나요? 자, 방향이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요거로 해볼까요? 요거로 해야겠네요. 자, 양쪽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스케치 평면이 그려져 있는 스케치 평면에 평이하게 보강대어 붙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이 방향으로 이렇게 돌출이 생성이 됩니다. 현재는 이 스케치 평면하고 평이하게 가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그렇죠? 다카조로 하면 당연히 에러 나겠죠. 그래서 안쪽으로 가면서 형상하고 맞부닥치는 부분에 형상이 되는 겁니다. 보강대를 쓰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치수를 키워도 에 따라서 어떻게 습니까 자연스럽게 흘러가죠. 그냥 사, 삼각형 그려가지고 돌출하면 이렇게 요 부분이 붕 뜨게 됩니다. 텀새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보강대 기능을 쓰게 되는데, 자 그럴 때 이런 식으로 달면 아주 편합니다. 자, 교선, 교차되는 선 교선을 구할 때뭘 쓴다? 예, 프로젝트 허 대지 쓴다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의면만 되는 게 아니라 작업하는 평면이 있죠. 이 평면이랑 3d 형상 전체의 교선이 구해진다는거 그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세번째입니다 요거죠 프로젝트 플랫 패턴 입니다 요거는 이제 판금형상광이 되어 있어요 판금 요게 이제 살짝 판금 입니다 판금 판금 모델링 어떻게 하면 되죠 파일 n e 하신 다음에 요 시트 메탈로 들어오면 됩니다 들어오면 여러분이 못봤던 여러가지 이제 뭐 베이스 만드는 거, 각종 플랜지 만드는 거, 뭐 펀칭 이런 명령들이 새로 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하게 그죠 음. 베이스 만들고, 그래서 그렇죠? 페이스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모서리 플랜지 올린 거예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예스키 누르고 이면 잡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이죠? 근데 왜 이렇게 보인다고요? 노란색 이 자동으로 보이는 이유는 제가 이 옵션이 체크돼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렇죠? 모서리가 자동으로 투영되어 오겠다. 근데 만약 이 상태에서, 얘를 만약에 판금 형상을 전개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빠져나와서 전개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그 시트 메탈에서요. 언폴드. 어디 였죠 눈이 잘안 보입니다. <웃음> 갑자기 하려니까. 어, 예. 네. 플랜 패턴. 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전개가 되죠? 전개된 그, 이 바깥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자동으로. 다시 들어오죠 이렇게 찍고요 지우고 다시 s 기 누르고 이면 잡고 들어왔습니다 어 그냥 이면 같은 경우는 프로젝션 하면 되죠 그렇지만 이면을 프로젝션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면을 프로젝션 하면 좀 이상하게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탑에서 본다 그러면 같은 그냥 옆선이 안, 옆면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자, 이런 경우에는 오거 하면 됩니다. 플랜 패턴 한 다음에 이면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띡띡 전개됩니다. 전개. 그렇죠면 단위로 전개되죠? 물론 면을 여러 개 한꺼번에 선택하셔도 되겠습니다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쉽게, 그뭐 하실 수 있다는 얘기요? 마치 스케치 차원에서의 어떤 전개도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만든 스케치는 또뭐할수 있죠? 마우스 오른쪽 엑스포트 할수 있는 겁니다. 뭐로? DWG 파일로.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빠르게 헤드 도면을 생성할 수 있겠죠 자 그럴때 쓰는 것이 요겁니다 프로젝트 플랜 패턴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형상면에 스케치 투영하는 프로젝트 투뭐 쓰리 스케치 네,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어... 예제 파일은 요거 가지고 한번 보죠 요거는 지워버리고요 자요 상태입니다 어, 가운데 있는 면 가지고 먼저 볼까요? 면을, 비즈빌리티, 켜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요 단축키가 V키에요. 언더바가 V에만 되어 있죠. 그래서, 어, 마우스 오른쪽 V, 마우스 오른쪽 V 하면, 이렇게 가시성을 제어하실 수 있습니다. 자, S키 누르고요 이면 잡고 들어오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제가 간단하게 원을 하나 그리죠. 네, 이 원은, 오케이 이 원은 지금 어디다 그려놨죠? 요거를 와이어 상태로 보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면에 그려놨죠? 가운데 있는 면에다가 자 2D 스케치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이 2D 스케치를 바로 3D 영상 면에 입히고 싶을 때 요걸 쓰는 겁니다. 찍고 그럼 면을 잡아달라는 얘기입니다. 면, 면, 면을 찍어주면 됩니다. 옆면 찍어주면 자동으로 이렇게 투영됩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보면. 맞습니까? 똑같은 크기의 원이 생성되는거죠 사실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말이 안되는 소리예요 사실은 그렇죠? 평면에서 평면에 투영하는, 투영하면 는투영하 모를까 평면에서 공면에 투영하는데 크게 같다는게 이상하죠? 그럼 다시 한번요 이걸 하는데 이번에 프로젝션 기능을 끄고 면을 잡을 수 있나요? 면못 잡습니다 그렇죠? 면못 잡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켤 수밖에 없어요 켜는데 그래서 이 면에다가 찍으면 그리고 한쪽으로만 되는게 아니라 양쪽으로 다 된다는 것도 기억해 을 놓으시고 이거는 미리 보기입니다 오케이 하면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프로젝션 개념에 대해서 좀더 배우시게 되겠습니다만 지금 단계에서는 뭐다 어 옆에서 본다 그러면 이런 식이에요 그냥 좀 라인 그리기가 그런데 이렇게 수평으로 무조건 이 평면에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모서리가 맞춰진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수직 방향이 에요 직각, 직각 90도. 9 0도로 무조건 이렇게. 면에 수직으로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면에 수직으로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고 그냥 이 평면에서 수직으로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교선 개념이에요. 교선 개념. 무슨 얘기냐? 자, 보십시오. 어, 스케치를 지우고요. 어, 익 수로 대보죠. 공면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와이어로 보면 아, 세이딩으로 보면 사실 이 곡면이랑 솔리드의 면이랑 교그 차단의 위치에 어떤 교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히 보십시오 3스케치에서 나중에 이런 걸 배우시게 될거예요 인터섹션 커브 첫번째면은 이면이고 두번째면은 이 곡면이다 하면 이 교선이죠 교선 그렇죠 어, 어디갔죠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결국 이 똑같은 작업이 어떻게 된 거죠? 스케치 그리고, 돌출하고, 3 스케치로 들어와서, 인터섹션 하고, 몇 단계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한 방에 할수 있는 게 뭐란 얘기입니까? 이번에 해제하죠. 여기까지 체크되어 있으면 스케치 지워집니다. 스케치 환경 내에서 하는 거예요. 스케치 환경 내에서 원 그리고, 바로 빠져나오지 않고, 바로 뭐, p r o j e 2 3 스케치 연 잡아주면 바로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굳이 빠져나오고 뭐 다른 부가적인 명령을 수행할 필요 없이 바로 작업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여기는 여기는 또뭐잘 쓰면 아주 편리합니다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죠 요소 변환 아주 중요합니다 구속관계를 맺을 때도 또는 모서리를 재활용할 때도 반드시 프로젝트 지오메트리 기능 써야 됩니다. 교선은 교차되는 선을 말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자동으로 이게 만들어지게 하고 싶다. 그러면 스케치 옵션을 키면 되는 겁니다. 또런판금 영상을 전개도화 시킨, 굳이 판금 영상을 가지고 드로잉 작업까지 가지 않고 3D 판금 영상을 가지고 바로 내가 잡은 기준면에 전개도, 전개된 스케치를 만들고 싶을 때, 이 프로젝트 플랜 패턴을 쓰시면 됩니다. 자, 요거, 프로젝트 3D 스케치, 2D 스케치 환경 내에서 3차원 투영된 선을 구하고자 할때 쓴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상당히 중요한 명령이니까 반드시 기능을 습득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